안녕하세요 두바트입니다 이번에는 신제품 소식입니다.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와 로드바이크 자전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위한 트렁크 가방 한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굳이 이 제품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장점이 애매하거나 지극히 흔한 제품은 제외해서 선별했으니까 관심종목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삼천리 자전거의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팬텀 q SF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팬텀 q 와 디자인은 똑같고요 크게 달라진 점은 전동구동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페달 어시스트인 파스 방식으로만 구성되었다면 SF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두가지 구동 방식이 모두 탑재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도 원하는 전동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됩니다. 앞바퀴 포크에 완충장치가 설계돼서 잦은 충격과 진동이 부담되거나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유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차단 센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페달의 제동으로 전력까지 제어 할수 있으니 더욱 안전합니다. 프레임과 일체형처럼 설계되는 전조등과 후미등은 기존 팬텀 q와 동일합니다. 많이 밝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스펙으로 적용되고요. 체인스테이에서 반짝이는 파란색 led도 탑재되어서 뒤에서 보면 보면 화려한 디테일 시선을 사로잡는 확실한 존재감을 선보이겠습니다. 모터는 30V에 350W 후륜모터이고요 배터리는 36V 10A입니다. 최근 제한속도는 2 4 k m h 로 삼천리 자전거의 다른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와 동일합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파스모드로 최대 100km 스로틀 모드로는 최대 4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스펙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9만원으로 팬텀큐보다 6만원 비싸네요. 다음은 로드바이크 전기자전거입니다. 요즘처럼 전기자전거가 대유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치 않은 장르입니다. 로드바이크는 가볍고 빠른 자전거 장르에 속하는 반면에 전기자전거는 무겁고 평속이 높진 않지만 편안한 주행성을 특징으로 둔 장르죠. 서로 이해관계가 상층되는 특성을 지녔지만 코메트의 네오와이즈라는 제품이 두 장르의 장점만 잘 조화시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면 날렵한 로드바이크의 전형적인 외형입니다. 최상급 모델의 로드바이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카본 휠셋과 카본 프레임, 그리고 수평 디자인의 탑튜브가 적용되어서 빠른 속도감과 가벼운 주행성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스펙이죠. 전동 패키지는 말레 이바이크 모션의 X35가 탑재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모터가 36V에 250W, 배터리는 250W입니다. 중저가형 미니벨로 전기자전거에 탑재되는 스펙으로 전동의 성능은 그리 높은 건 아닙니다. 네오와이즈는 전동의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모터의 힘으로도 달리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쌩쌩 달리며 속도가 을 즐기는 로드바이크의 존재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체력적 한계가 도달하는 구간에서의 약간의 페달링 파워를 보충해 줄수 있는 파워 어시스트용 인거죠. 배터리 용량이 아쉽다면 물통처럼 생긴 여분의 배터리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로드바이크 로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가격은 시마노 105가 탑재된 것이 400만원대 고요 울테그라가 탑재된 것은 500만원대입니다. 울테그라 제품은 8월에 출시한다는 군요 무게는 11에서 1 2 k g 대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제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전동 시스템에 무게 따위 묻혀 버리는 전기자전거네요 실제 성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타봐야겠습니다 코메트 홈페이지에서 시승행사를 신청받는다고 하니까 제발 신청이 잘 접수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은 전기 아니고요 가벼운 하이브리드입니다 캐논데일의 트레드웨이라는 제품이고요 가볍게 산책과 운동을 즐기거나 자출을 하는 등 도심에서 부담없이 라이딩하는 컨셉으로 나온 알루미늄 어반바이크입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외형 속에 독특한 특징은 자전거 휠에 부착된 통합 센서입니다. 보통 센서는 속도계나 관련 어플과 연동해서 현재 주행속도와 주행거리 칼로리 소모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게 일반적이죠 트랙의 제품에도 다양한 장르의 속도 센서를 기본 제공하긴 하지만 흔치 않은 옵션인건 맞습니다 이 통합 센서는 캐논데일 어플과 연동해서 일반적인 사이클링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전용속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게 뽑은 스템의 이쪽이 바로 스마트폰의 전용석이죠 하지만 장착마운트는 sp커넥트 입니다. 전용석에 휴대하고 싶으면 sp커넥트 도 사란 얘기죠. 눈에 띄는 기타 특징으로는 범퍼와 안장과 페달입니다. 범퍼는 자전거를 바닥에 눕히거나 벽에 세워두었을 때 프레임에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보호하는거고요 안장 은 누빔안장입니다. 누빔처리된 겨울잠바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푹신한 엉덩이 착용감을 주고자 한 의도네요. 페달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처리 돼서 슬리퍼를 신고 라이딩 을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슬리퍼 신고 라이딩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트레드웰의 가격은 79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 자전거를 위한 가방입니다. 토픽의 트렁크 박스라는 제품 이고요. 언뜻 보면 아이스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배터리를 보관하는 박스고요. 압축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크기에 비해 가볍고 충격 흡수와 내수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떠날 때 여분의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챙기라는 의도로 만들어서인지 배터리 배터리가 무거운데도 큰 흔들림에도 무게중심이 안정적이고, 잦은 충격과 극한의 기온 변화에도 배터리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박스를 사용하려면 전용 짐바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트렁크박스와 일체형처럼 체결되는 테트라렉이라는 짐바지가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사용할 거면 둘다 구매하던가, 아님 아예 사지 말던가네요. 하나쯤 구비한다면 아이스박스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바이크 캠핑 갈때 시원한 맥주를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최대 1시간 본행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터리가 수납이 가능한지는 토픽을 수입하는 하이랜드 스포츠 홈페이지에서 트렁크 박스의 내측공간 사이즈와 정확한 스펙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신제품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생겼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읽어드리겠다는 저의 의도와 달리 마음 약한 몇몇 분이 무작정 신상에 현혹될까봐 걱정되는 건데요. 신상 유혹에 고민이 된다면 딱세번만이일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럼 왜 필요한지를 현명하게 따져서 지혜롭게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바퀴를 위한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마구마구 지르셔도 됩니다 양껏 지르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띠링띠링